저 오늘은 저희는 그냥 돌기만 할 거예요. 내리지 않고 네. 어 저희 어좀 돌아보고 괜찮은데 있으면 또 내리고 네. 일단 최대한 그냥 타고 시내만 일단 구경해 볼 생각입니다. 아. 내부고요. 내부 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여자분이 표 달려주고 표 달려주고 뒤에는 이제 더나눠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지도랑, 시티 투어 어... 에어포트에서 시작을 해요. 에어포트에서 끝에 그 관음산 군데까지 그 전체를 이렇게 두어는 투어 차량이에요. 그래서 <놀람> 앞서 <놀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를 타면서 다랑 시내를 드라이빙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시면 도시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갔을 <놀람> 때. 예이. 그게 없어져 아쉽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네, 한마켓 한마켓인데요. 네. 방금 이제 들어왔고 보고 왔고요. 한마켓은 이제 어, 가벼운 옷옷어 여러 내변에서놀만 어, 옷들을 되게 싸게 팔아요. 4천 원에서 만원 10, 사이에 팔고 신발류 그리고 과일 어, 뭐 이런 거 여기 필요한 뭐 작은 기념품들을 사기에 좋은 곳인 것같아 그래서 이 근처 뒤쪽으로 오면 한전 시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인 것 같고, 여행에 다낭을 오면 꼭 한번 올마나곳인 것인가, 아, 네. 시내 보스입니다. 여기가 다낭 시내고요. 저 반대쪽이 이제 그 니케 비시가 뭐, 뭐, 뭐, 뭐. 있는 그 곳입니다. 저쪽에 이제 많이 호텔을 잡으신데. 한마켓이나시스 <팀> 투어. 메인 여행지는 이쪽이 많았어. 우리도 강남 쪽보다 강북 쪽보다 강남에 네. 많이 있잖아요. <봤도> 뭐. 그러고 아, 아 그렇네. 우리도 수직. 북촌이나 이런데는 강북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내 약간 외곽 쪽 한시장이랑 <봤라나> 어, 홍국한이 아, 약간 <봤라나> 외곽으로 떨어는데 거 혹시 괜찮으세요? 네, 저그가 거기 규방에 돈안 줘요. 저하고 돌아 네. 돌아다 네. 돌아다 네. 오토바이가 있어요. 길 오토바이. 네. 네. 네. 오토바이. 네. 자유행자환전면뭐저 네. 네. 그래블 이용해서 오토바이가 괜찮거 네. 네. 뭐야, 반값 네. 싸니까. 네. 네. 네. 네. 그, 네, 외곽 쪽입니다. 제 시내 쪽에 들가거든요 뭐, 약간 그래서 더, 이렇게 어, 보시면 이제 다리를 놓고 우리 서울도 이제 한강을 놓고 이제 강북 강남에 있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 나주고 어, 이쪽이 제 미케비치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케비치 쪽에 묵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반대쪽에 묵었어요. 미케비치는 해변 말고는 되게 재미있고 놀만한 곳은 본토적인것 같아요 이제 미케비치 쪽이에요 어, 있는 네, 도시 쪽인데 어, 약간 좀 한산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좀 여유롭고 길거리가 네, 미케비치입니다 괜찮네 저희는 어디 가냐면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네, 여기 시트트어 해산물 같은 것들 마마 해서 가장 큰 관음상. 어이 신기 거이 상인 보시 아직도 이 갔다가 오, 시트탈. 호텔로 들어가 시트트의 마지막 코스 그 하얀 점 보이시죠? 아,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저 저기 나 저기 보러 갑니다.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러 가. 작은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종교로 봤을 때 저거 보러 갑니다 이제 네, 저희 거의다 도착했습니다 네. 저 그냥 보러 갔다고 가는겁니다 여행이 예, 뭐 특별한게 있겠습니까 네. 저, 저뭐 보고 오는도니다 네, 저, 저 관음상 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관음상입니다 네. 생각없이 왔는데 어멋있데요 멋있고 여기 오시면 좋은 게, 아, 주도참 괜히 왔나 싶었는데, 예, 네, 또, 그, 단항의 그 미키비치, 를 여기 볼수 있는데, 아, 저녁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비나 타고, 저녁에 오시면 야경이 참매멋있켰고 여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단낭 비치 쪽이 있고, 뒤쪽에 다리 건너면 그 단항 도시가 있고요. 타이마켓이 있는, 있고 아, 오늘 노을이 어떨지 모르겠요 여기 또 절이 있는데요. 절도 멋있어요. 되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업으시길바래요 저기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되게 긴. 몇 미터지? 와, 상당히 큰데요. 되게 또 절에 그 나무들 있잖아요. 또 되게 잘 조경을 해놨다고 해야 될까? 네.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절하면 심심할 수가 있는데. 조경도 잘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회주의라는 게 의미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대 경색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저 이렇게 먹고 주면 원숭이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살 수가 있어서 여러분 대신들 안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는 평생 먹을 걸줄 자신이 없으면 그냥 습성대로 살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애들 습성을 파괴하는. 되게 은근히 절경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생각 없이 무시하고 왔는데 절경도 많아요, 여기. 아, 바다도 보이고. 어, 아, 좋네요, 여기. 관음상에 있는 절입니다. 아니, 절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안 했는데 어, 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산국가 외에도 불구하고 또 우와, 그리고 나무들도 되게 어, 희한한 나무가 많이 있어요. 저기나한상도 있는데 저도 되게 신기해요. 네. 그, 보통 우리가 봐왔던 거는 티리 느낌 예, 안의 모습인데요. 사람들 되게 경건하게 하네요 이게 이제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의 또 모습이네요 그만공산주의란 자체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부분이 있나봐요 종교에 대해서 많은 분,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거고 이철의 특징은 조경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같으면 이게 막 장엄한 네. 큰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약간 와하게 하는 건물이 있으면 여기는 다낭이 절은 이렇게 조경과 이렇게 전체 에 어울리게 네, 독특한 게 있네요 개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 개가 점령했어요 이 절은. 아, 절이 상당히 커요. 야, 이거 유지하려고. 아, 이 조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님들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다 손이 가는 식물들이에요. 아, 상당히 크네요, 아, 저기, 관음상님 보이시고. 그, 애들이 지키고 있어. 가팔